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오늘은 실험을 해볼거예요 무슨 실험이냐면은 계란이 있는데 계란은 흰자는 흰색이고 노른자는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파란색 계란과 빨간색 계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믿으시겠어요? 색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란색 계란으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맛도 무슨 맛일지 기대되는데 파란색 계란후라이, 빨간색 계란후라이, 일반 계란후라이 총 3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계란, 식초, 소금, 적색, 양배추 먼저 빨간색과 파란색 계란후라이를 만들려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쌍란이야 쌍란! 쌍란. 분리를 해줘야 돼요 흰자와 노른자를 뭐 이것도 쌍란이야! 왜왜왜 왜, 왜, 왜, 왜 쌍란이야? 우리 쌍란 안 샀는데 <웃음> 아니 왜둘다 쌍란이야? <웃음> 이렇게 쌍란이 났지만 노른자, 흰자를 나눴습니다 이제 양배추를 갈 거예요 이렇게 으깨지기만 하면 돼요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갈은 양배추를 채에다가 올리고 즙을 짜줄 거예요 진한 보라색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 진해요. 네. 파란 색깔. 보라 색깔에 물을 흰자에다가 넣으면 은 이제 섞어봅니다. 오! 색깔이 점점 변했죠? 파란 색깔로 변해요. 물을 흰자에다가 넣고, 자, 파란색인데, 섞습니다 파란 색 아니 보라색인데 섞으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식초를 넣으면은 넣고 섞으면은 조금 더 넣을까요? 오!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어! 또 색깔이 변했죠? 이제 또 핑크색!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오, 소금 조금씩 넣고 신들럽다고 뭐 해야 되나? 약간 영롱이에요, 진짜. 파스텔톤으로 다이온인데 파란색 계란 후라이부터 해볼게요. 우, 뭔가 파워이 되는 것 같아. 가운데 노른자 올리고 뭔가 구름 같다 근데 구름에 또 있는 해. 이쁘지 않아요? 뭔가 이쁜데 의외로. 의외로 이쁜데? 구름같아 하늘 그렇지 않아요? 하늘같지 않아요 지금? 하늘? 나만 이쁜가? 핑크색! 보라색 계란후라이 오! 노른자도 넣고 오, 얘도 색깔 뭔가 이쁘다 꽃밭에 놀러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웃음> 아니, 근데 냄새는 아니다. <웃음> 냄새는 시큼시큼한데? <웃음> 하늘색이랑 핑크색? 연핑크? 연핑크라고 해야 되나? 저 <웃음> <쪽게 웃음> 완성이 됐거든요?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색깔이 엄청 이뻐요. 이거는 진짜 딱 하늘 같아요. 이거는 막 하늘에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안 보이나? 보이는 이제 옷 속에 있으니까 <웃음> 계란라이가 파래요! 맛을 볼까요? 이거는 근데 안 이상할 것같아 그냥 야채 그즙만 넣은 거니까 음. 그냥 똑같은 계란맛인데? 약간